네, 안녕하세요. I 이 m Tool입니다. 어, 모 포털 사이트에서 디월트 임팩이라고 검색을 하면 디월트 임팩 드릴이 자동 완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디월트 임팩 드릴은 없거든요. 왜 없는지 제가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동 공구의 시작은 이 드라이버입니다. 정식 명칭은 스크류 드라이버고요. 이거 다 아시죠? 이제 용도가 이제 나사를 쪼고풀때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하다가 이제 더 편리성을 추가하기 위해 전기의 힘을 빌리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게 DCF 601 전동 스크류 드라이버입니다. 이 드라이버에서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드릴, 하나는 임팩인데요. 일단 드릴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HSS 천공용 드릴 비트, SDS 플러스 햄머 드릴 비트, 퀵체인지 드릴 드라이브. 공통점은 드릴이 들어가죠. 즉 드릴은 뚫는 겁니다 그래서 드릴 드라이버는 어, 나무 철을 뚫는 드릴 기능과 제가 앞에서 언급한 드라이버 기능이 합쳐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블랙 앤 데커 영문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겁니다 Low speed high torque for drilling large holes 큰 구멍을 뚫을 때는 토크는 높이되 속도는 줄이는게 이상적이라고 되어있죠 드릴 드라이버로는 DCD-701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콘크리트 벽에 구멍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 드릴 드라이버에서 망치 기능이 추가된 햄머 드릴 드라이버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dcd 796, 996 등이 있습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임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임팩은 쉽게 생각해서 아까 언급한 나사를 쪼고 푸는 드라이버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팩트 드라이버는 나사못 작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아니면 강하게 조여져 있는 볼트나 너트를 어, 조이거나 풀때 많이 사용합니다. DCF-887이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임팩트 드라이버 중 하나고요. 그럼 나는 어, 복스 소켓을 이용을 하겠다. 그러면 DCF-880 같은 임팩트 렌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는지요? 기본 드라이버 기능에서 어, 드릴 한마 기능을 추가 즉 플러스 한개 드릴 라인 그 다음에 어, 기본 드라이버 기능을 강화 즉 업그레이드 한개 임팩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드릴은 틀린 표현입니다 이 영상이 어, 공구 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